그게 이게 이 판단을 빨리 못 하는 게, 아,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,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아니야 되게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세요, 사람들이.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고, 착하다말 듣고 싶어. 문제는, 소시오들은, 머리 좋은 소시오들은 이걸 다 읽어냅니다. 사이코패스들도 다 이거 알아요. 이걸 가지고 술을 놓습니다. 그럼 거기 안 당하시려면, 여러분 육바람이를, 제대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. 아주 뭐 십지보살되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육바라밀은 가짜 육바라밀이다. 저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라 판단이 빨리서야 도망갈 공리를 빨리 해요. 발딱 빼겠다는 각오하고 어 집에서 전화 왔네 하고 그냥 전화 받고 가버리든가 뭐 뭔가 수를 내야 돼요. 빨리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. 이 판단이 안 서면 망설이다가는 망설이면 틈을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틈을 파고들면